이거 여기가 이거죠 이거 퀘스천 퀘스천 질문 문제 또 어, 의심 요거 아니면 요 정도 이제 오분 나왔죠 오보 동쪽연구고예요 웨더전이 동쪽으로 쓸수 있다는 걸꼭 알아두란 말이야 그래서 자 봐봐 방기가 모모이기한 뭐다 고의 작품에 기여했다 그리고 뭐였을지도 모른다? 마이트 h t e 심지어 have been. 뭐였을지 도 모른다? 힘이었을지도 모른다. 바로 그 뭐, 이면의 힘. 그 배경의 힘, 배우의 힘. 이렇게 되겠죠. 알겠죠? 뭐가 주체는 광기예요, 광기가. 여기까지 묶어줘야 돼요, 이렇게. 됐네? 인지 아닌지 or not 생명 이렇게 봐야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새로운, 새로운 바로 동격의 외더를 보고 있다. 동격의 대절만 있는 게 아니다. 증명이 됐다. 다시 한 번. 자 어떤 질문 또는 어떤 의심. 광기가 과연 고흐의 작품에 기여했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작품 배우의 힘이 되었는지 광기가. 알겠어? 아, 힘이었는지에 대한 인지 아닌지에 대한 바로 그 의심은. 또는 질문은 뭐가 될수 있다? 자, 여기 나왔잖아요. 여기 진짜 동사 나온 거야. 그러니까 이게 주어고 여기가 동사. 에지가 네, 보이죠? 뭐뭐로서 아주 타당한 유효한 질문 또는 유효한 의심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. 됐어? 정리되지? 유념해야 돼? 꼭 유념해야 돼? 여러분들, 어, 나올 수 있는 게 여러분들, 웨더절이 나왔다. 동쪽에 웨더절이 나왔다. 그러면 꼭 앞에 크리스천이나 뭐가 나온다? 의심 이런 다우트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어. 크리스천 아니면 다우트니까. 그새 어, 요거 두 개만 유념하면 돼. 저런 게 어떤 무대어 나면 엄청 어려워지겠죠.